네 저희가 오늘 와본 곳은 부산 야행이라는 곳인데요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? 어 이름이 약간 부산 야행인 걸 봐서 뭔가 좀 약간 야한 그런 야행! 야행!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체험 부스가 많으니까 얼른 체험하러 가봅시다 고고! 예이. 야 사람 너무 많다 군인도 많아 야 저기 와봐요 <웃음> 아유 개구리오시다야 네 지금 저희는 우리 집 뭐하고 있는 거죠 서정 씨? 몰라 앞이 잘안 보여요 <웃음> 근데 이거 아기가 입었던 거 같은데 내팔 이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게 이거 살이 쪄서 문화대학교 안에 석당 동물관인데 여기서 음. 지금 부산 문화재에 대해서 사진전이랑 뭐 그림 도는정심를 한다고 하니까 음. 막 가서 우리가 보자고 부산의 추억도 좀 생기고 근데 님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부산의 옛날에 어땠는지잘 모른다 해봐 실제로 우리 부산이 어땠는지 한번 어. 걸체험을 해보자고 51년 사진이래 용호동? 나 여기 오늘 아침에 왔다 갔는데 야, 거리에 이발했 야, 옛날에 1951년만 해도 이렇게 다 가시랑 한복음악이라고 했구나. 효과 아... 그리기. 와, 이게 그감천의능이다 이거. 아, 맞네. 아, 이걸 우리가 아, 다 색칠하는 거. 여기 여기가 부산의 쌀토린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예쁘고, 사진 찍기 진짜 좋다. 아, 진짜? 야, 미스 언 그림 잘 그린다. 이제 내 드림하우스. 야, 기 여기 옷도 빌려 준다. 응나파라 피란 수도. 지금 이게 피란 수도니까 1950년도 그걸 나와. 빌리잖아 음. 공전님아 음, 왜? 네? 어우, 덥지겠다. 아, 좋아요. 그래서 어, 시장님도 계시다. 시장님도. 아이고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기 이렇게 음식도 파는데, 어, 야, 어,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다. 이거 솔직히 사람도 많고. 어, 근데 나 약간 기대했는데, 이거 약간. 응, 뭐야? 어? 꿀꿀이죽이라고 이게 전통적인 이 트레디셔널 월 푸드. 되게 맛도 좋다. 너희 엄마가 이거 자주 해주셨을 건데. 아, 이거 경북 지역에서는 아마 갱식이라고. 이거를? 어. 야 근데 여기 자. 이 음식 말고도 떼뜨기 죽, 식혜, 보리밥, 주먹밥 모르겠다. 피라도데 생각거리 다 있다. 자, 먹어보세요. 먹어보세요. 주말 아침에 아버지가 해주신 김치국밥을 그날 저녁에 그냥 먹는 맛입니다. 이게 되게 맛있어요. 이거 음. 맛이 조금 매운 죽. 주먹밥 하나 먹어볼까? 이거는 비난민 음식이라고 하기에 너무 사칩니다 너무 맛있어요. 요즘 그 떡볶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것들, 음. 그런 떡볶 목이 어. 좀 매는데 아나 쉽게 엄청 달줄 알았는데 좀 건강한 맛이네 그렇다 아. 아, 여기는 진짜 피난 음식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때를 재현한 거 그때 그대로 재현한 거지 나 모르겠다 아, 그, 노래 부르시던 분 있었잖아. 노래 진짜 좋았더라 유다하게 나라, 이런 좀 대적이 되시는 분. <목소리> 야 오늘 우리 진짜 여기 부산 여행 촬영 많이 했는데 소정이너 어디가 제일 좋았어? 옷 입은 게 약간 쉽게 입어볼 수 없는 옷이긴 하잖아. <웃음> 나도 옷도 좋았지만 아, 옷체험가는게난 진짜 좋았어. 나는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니까 아, 그치, 그치. 그냥 매일 다니던 그런 등교길 학교길이었는데 전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아 이곳이 옛날에 이랬었구나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? 근데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하지. <목소리> 평소의 이런 서구의 모습도 진짜 좋았는데 응. 오늘 이렇게 부산 여행 촬영을 하면서 서구의 진짜 진면복을 알수 있었던 거지 <웃음> 내년에도 꼭 여기 행사 오자 그러면 안녕 <웃음>